안녕하세요. GMC 하루 앞두고 엄청난 부동산 적재과 세제 마찬가지 변동되는 것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인터넷을 보게 되면 은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게 조정재상지역 자체는 없애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항상 얘기 중에 조정대상구역 어떤 내용들은 들어가 있고요. 사실 뭐 다른 곳의 뉴스도 마찬가지 수색자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들은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정 대상 역 자체의 규제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대우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구역 자체는 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주택 세양도 소득세라든지 기존적인 세금 부분의 완화와 모든 얘기들이 양도소득세 중과세 비과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부동산 정책들은 규제였다면 지금 현 정부로 시작되는 동상정책은 기본적으로 조중대상지역을 그대로 놔두고 노세와 비과세 혜택을 주고 1가구 1주택 2주택에 대한 연도에 대한 어떤 완화를 계속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 주택자 마찬가지 1가구 2주택 뭐 보조 의무 없앤다. 가장 중요한 것은 12만 가구에 엄청난 물량을 쏟아 붓는다. 기존의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고 물량을 많이 다 붙지 않았다면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규제를 완화하면서 물량 공급을 해서 아파트 가격을 예전으로 돌리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게 저희 입장에서 택을 구입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호재고 택을 팔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도 당연히 호재입니다 에는 결국은 파트를 많이 짓는 건설사 입장에서 악재 인데요 그런데도 한가지 뉴스 내용 보도 내용들을 읽어보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가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모든 규제를 완화하면서 역대급 물량을 쏟아내서 역대급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종합적인 뉴스를 한번 들어 보시고요잘 모르겠다 싶으면 계속해서 듣다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의 정부의 방침과 지금 새로운 정부의 방침은 완전히 판이하게 틀리다. 듣다 보면 결국은 파트 공급으로 인해서 가격 안정화, 즉 가격은 하락할 것이라는 게 회의 생각입니다. 글자을 보시겠습니다. 정부세는 속도 조절, 1주택은 여건 완화, 다주택 증과세 1년 배제와 보유세 완화,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 의무 없앤다. 계속되는 부동산 세금 완화 이렇게 완화된다면 금매물, 일반 매물 급증 등 다양하게 부동산 시장이 한정될 것이라는 전망된다.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1주택으로 정부가 10일부터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및 거주 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리셋 규정을 타입 폐지한다. 타입 타입 타입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 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9.1 기획재정부는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다주택자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 기간을 새로계 산해오고 있다. 현행법상 1가구 1주택자가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다주택 상태로 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양도세 계산시 보유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요건을 채우지 못할 경우 양도세 최고세율인 45%의 세금을 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인연 요건을 채우기 위해 집주인이 임차인을 급히 내보내고 입주하거나 매물이 동결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리셋 규정이 폐지되면 다주택 여부에 무관하게 실제 주택 보유 거주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한 일시적 2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 이사할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1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가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 취득시점으로부터 1년안에 종전주택을 팔고 가구원 전원이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앞서 예고한 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도 1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이에 따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그 경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 지역에서 이사 등 사정으로 일시적 이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오늘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유선걸 의원이 조정대상 지역 내 종전주택에서 신규주택으로 이사할 때 이런 문제 양도세 비과세가 발생한다. 고 지적하자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고 답했습니다. 그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1주택으로 간주하려면 세대원 전원이 전입해야 하는 등 요건이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 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의 형편이나 질병치료 등의 이유로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는 나머지 세대 전원이 전입신고를 마친다는 조건 하에 일시적 이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해줍니다. 추 후보자는 다주택자가 아, 1세대, 아, 1세대 아, 1주택자가 되었을 때 주택고유 거주기간 재기산에 대해서도 아, 현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주택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새로 기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는 주택을 수년간 보유했더라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추가로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까지 서울 도심 내 32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 대도시권 중심으로 총 83만 6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역대급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공공주도로 서울 도심을 개발하고 불필요한 규제 등은 과감히 없애겠다는 방안이다. 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등 개발 이익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참여를 독려한다. 공급주택은 서민들의 내집 마련 수요를 채우기 위해 공공문양 중심인데 3040세대의 청약 당첨 기회를 늘리기 위한 추첨제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도 3080대 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이 주도하는 방식이다. 공공주도로 개발의 공급 속도전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한 공급계획 83만 6천 가구 중 57만 3천 가구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26만 3천 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중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로 30만 6천 가구를 공급한다. 신규 도입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년 한시월 통해 역세권 중공업지 저층주거지 등은 신속 정비하겠다는 내용이다. 토지주와 민간기업 지자체 등이 저개발된 도심 우수입지를 발굴해 LH나 SH 등의 주택 및 거점 복합 조성을 제안하면 국토부 지자체 검토를 거쳐 해당 지역의 개발 사업이 신속히 추진 예정지구 지정된다. 예정지구 지정 1년 이내 토지주 등 3분의 2가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공기업의 부지 확보와 지자체 신속 인허가 등을 거쳐 착공하는 공공주도 테스트트랙, 사스트랙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민간 건설사와 디벨로퍼의 사업 제안을 장려하고 리츠 공동출자나 사업비 분담의 방법으로 공기업과 민간 공동시에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공주도 개발 사업에서는 용적률 상향과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토지 소유자에게는 기존 자체 사업 추진 방식보다 10에서 30%포인트 가량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아파트와 상가 우선 공급도 약속한다. 보장한 추가 수익 외에 발생하는 개발 이익은 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시거주자 거주수단을 마련하고 세입자와 영세상인 이주생계지원과 지역사회생활의 소시 확충 등으로 활용한다. 실거주자 거주수단으로는 이익공유형 주택이나 신수익공유형 보기지 공급 등이 거론된다. 향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지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규제혁신과 개발 콘셉트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역세권은 주거상업 고밀지구로, 제조 유통 위주의 저개발, 중공업지역은 주거산업융합지구 개발 등이다. 5천 이하 소규모 입지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신설, 지자체가 구역을 지정하면 토지주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방식도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구역 경계 설정 제한과 부지 확보 요건 완화, 도시건축 휴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이 적용된다. 정비사업, 공공에 맡기면 제초안 없다. 이해 관계 조율과 공익 확보 등 공공기능을 정비사업에 적용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도 도입한다. 제자리걸음인 도심 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 사업은 주민동의를 거쳐 LHSH 등이 재개발, 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고 사업과 분양계획 등을 주도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조합은 과반수 요청으로 공기업의 정비사업 시행이 시작되고 조합청회랑 관리처분인가 절차 등이 생략된다. 이를 통해 13년 이상의 사업이 5년 이내로 단축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참여 동료를 위한 개발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1단계 종상량 또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재건축 조합원 인연 거주 의무 미정령,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 미부과 등을 통해 사업성이 큰 폭으로 개선될 수 있다. 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계획 대비 추가 수익을 보장, 장래 부담 아파트 가격을 현물 선납, 양도세 비과세 후 정산방식 등 분담금 증가 리스크를 없앤다. 기존 정비 사업장도 희망하면 공공직접 시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이미 선정한 업체를 승계하거나 매물비용 보전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사업 노후, 주거지 개선 기능을 보완하고, 전국 15에서 20곳에 약 26만 가구 규모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공공택지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늘린다. 특기 수요는 억제. 이번 공공주도 개발 등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에는 일반공급 비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내집 마련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다. 현재 15%인 공공문양 일반 공급 물량은 이번 대책 공급분의 한해 비중을 50%로 상향한다. 또 저축 총액 순으로만 공급됐던 일반 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추첨제를 도입, 3 0 4 0세대내집 마련 기회를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대규모 개발 계획을 발표한 만큼 투기 수요 차단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우선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대책발표일 이후부터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할 경우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대책발표 후 지분 변동이나 다세대 신축 등 추가 집은 확보 시에도 우선공급권을 미부여하고, 한채 건축물과 함께 필지를 다수가 공유해도 우선공급권은 한 개만 허용된다. 우선 공급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제한이 설정되고, 우선 공급 대상자는 공급 계약일로부터 5년 내투기과열지구 우선 공급 및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이 불가능하다. 사업 예정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고, 인근 지역 이상 거래 등 투기 수요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와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업계나 지자체 등이 사업 예정지로 거론하는 지역은 가격 동향 점검을 강화하고, 불안이 심화되거나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구 지정을 중단한다. 최근 거래가격이나 거래량이 이전보다 10에서 20% 상승 시 대상지역에서도 제외한다. 변창음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해 내지 마련 어려움을 덜고 이를 위해 국회와 협력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시 등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 며, 이 사업은 민간이나 공공 혼자 할수 없고 민관이 협력하면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할 때 실행력을 가질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 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이주택자가 된 사람은 연인의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의 주택고유거주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일색 규정은 폐지되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도 1년간 한시적으로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시행령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 동의 없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입법외고와 차관회 등 개정 절차를 거쳐 소급하면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세대원 전원 전임 요건 폐지. 기재부는 우선 일시적 2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이사할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주택 두 채를 보유하게 된 사람이 일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한 내에 주택 한 채를 처분해야 하는데 이때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조정 대상 지역 내 일시적 이주택자의 경우 신규 주택 취득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다. 예컨대 2021년 1월 1일에 이사를 위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양도를 마치고 신규 주택 전입 절차까지 완료한 경우에만 비과세가 가능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9 5 3 대책과 12, 16 대책에 따른 조치로 잇따른 규제 발표를 거치면서 양도 기한이 당초 3년에서 1년까지 줄어들었다. 이때 1년이라는 기한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 일부 매도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주택을 급매 처분하거나 아예 주택이 팔리지 않아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전임 요건을 적용한 탓에 실거주 1주택자들의 정상적인 주택 갈아타기가 막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정 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상황이 2년간 허용되며 전임 요건 규제도 완전히 폐지된다. 다주택 상태로 주택 보유 거주 기간도 인정.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주택 보유 거주 기간 리셋 규정도 원점으로 되돌린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리셋 규정은 다주택자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 거주 기간을 새로 기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이때 다주택 상태로 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해당 규정의 골자다. 예를 들어 A, B, C 주택 세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A 주택과 B 주택을 차례로 처분하고 C 주택 한 채만 남겨 1주택자가 됐다고 가정하자. 이 사람은 C 주택을 2년간 보유하고 네, 이 주택에 실제로 거주했더라도 B 주택을 매도해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추가로 2년간 보유 거주 요건을 채워야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다. 요건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최고 45% 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인연 요건을 채우기 위해 집주인이 임차인을 급히 내보내거나 다주택자가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간 주택 매물이 동결되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했다. 그러나 리셋 규정이 폐지되면 앞으로는 다주택 여부에 상관없이 실제 주택 보유 거주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가령 위 사례의 경우 비주택을 매도하고 곧바로 시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는 1년간 최고 82.5% 중과세율 면회 이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이에 따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 지방세 포함 시 49.5%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는 양도세 중과 조치에 따른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기본세율 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이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인데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금이 82.5%까지 올라간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더욱 큰 주택 매물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다주택 증과 정책 방향 자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과 조치가 1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1년간 다주택자가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팔아도 세금이 무겁게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 거주기간을 계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한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다. 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새 정부 출범 즉시 입법 예고에 들어가 이달 말 공포하는 등법 개정 절차에 돌입한다.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10일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 6에서 4 5의 2주택은 20%포인트 피,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증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차익의 최대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특날인 11일부터 이 조치를 시행하려 했지만 기재부 등과 논의 과정에서 시행일을 정부 출범일에 맞추기로 했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 시 중과세율 없이 기본세율만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 적용해 15년 이상 보유 시연 2%씩 최대 30% 공제한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해 1주택을 보유할 경우 보유기간을 재기산하는 규정도 개선한다. 주택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자인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와 같은 수준으로 요건을 완화한다. 또 10일부터는 종전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도 삭제한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 동의 없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입법에고 10에서 1 7일과 국무회 의 24일을 거쳐 이달 말 공포 예정으로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한다.